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차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유지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제 차가 BMW 3GT 2013년식인데요. 음. 한 중고차 산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. 제가 한7 8천 정도에 사서 1년에 한 만에서 한만5천뭐그 사이로 타고 있어요. 제가 이걸로 출퇴근을 2차로 하거든요. 왕복 한 60km 정도 되고요. 그래서 실제 그 중고차로 외제차를 사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수리비 문제나 기타 유지비들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실제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. 그냥, 아재라고 보시면 돼요. 뭐, 과속 잘안 하고요. 정석 주행하고, 뭐,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, 전체 유지비는 뭐, 한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총지출은 작년에만 한, 아, 올해죠? 240만원 정도 썼고, 주유비가 거진 한 100만원 정도 돼요. 디젤 차라, 보통, 제 차가 연비가 한 18에서 19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,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타고 있는 3GT 평균 연비가 14.2km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평균 연비보다도 훨씬 더 높게 타고 있고요. 어, 연애 한 1000km 정도 타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거의 대부분이 주유비이고요. 그 다음에 엔진오일을 제가 보통 한 만에서 만천 사이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어요. 요것도 그냥 국산차랑 똑같은 거구요. 공임나라라고, 어 공임비만 내면 제가 이제 물건, 저, 엔진오일하고 부품들을 가져가면 공임을 이제 내주는 거구요. 그 다음에 타이어는, 그, 한번 중고차다 보니까 갈 때가 돼서, 네, 한번 갈았구요. 그래서 타이어는 제가 처음, 태어나서 처음 사보는 거라 이번에 좀 좋은 거를 쓴다고 나름 좀 좋은 거를 사서 비용이 꽤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비용이 엔진오일 뭐 요런 유구요 음 그래서 뭐 거의 기름 넣고 엔진오일 넣고 뭐 와이퍼 한번 교체하고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네,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총 유지비가 240만원 정도 들어갔구요 그 중에 주유비가 약한 100만원 정도 보험료는 한 6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전에 그랜저 TG를 탔었는데 걔가 보통 한 55만 원, 56만 원 선이었어요. 근데 네, 요 외제차가다 보니까 그 CC도 그 그랜저 같은 경우는 2,700cc고 3GT는 2,000cc인데도 그 보험료는 좀 비싸더라고요. 뭐 이거는 뭐 외제차 타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. 소모품은 어, 올해는 타이어하고 엔진오일만 갈았어요 제가 이것도 아마 이력을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크게 뭐 모르겠어요 제가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은 뭐 매년 한이 정도 수준 뭐 타이어야 뭐한 3-4년에 한 번씩 간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제 차가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제가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를 껴요 그래서 윈터를 그걸 중고로 샀고요. 윈터 타이어 자체는 타이어가 윈터 타이어는 깨끗해 봐야 한 3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뭐새 거를 사기도 돈이 아깝고 해서 좀 연식이 괜찮은 중고를 그 다음 네이버 카페 모니터링 하다가 구매를 했고요. 한 20만 원 정도 줬어요. 근데 이거는 어장 오래 산게 아니고 자, 자, 그차 구입하면서 그해 겨울에 샀고요. 그러니까 재작년이겠죠. 그리고 뭐 엔진 오일 이때 67,000원은 그 에어클리너를 안 갈았고 이때는 에어클리너 갈아서 좀 차이가 있고요. 이게 다 공인 포함입니다. 그니까 그리고 와이퍼 뭐 6,200원 정도 들었고요. 그래서 아뭐차 어 값도 제가 한 2,600 정도 주고 샀으니까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. 상당히 좀 네, 나름 저렴하게 탄것 같아요. 그래서. 어 이 영상 보시고, 차를 혹시 구입하실 분이 있으시면, 뭐, 유지비가, 뭐, 어 고장이 나지 않고, 어느 정도, 그냥 적당 수준에서 타면, 한이 정도?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, 주유비야, 뭐, 개인차가 좀 있으니까, 그것만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여기까지입니다.